아, 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저는 용인 더블 K심에 있는 와이프 b 프로 박근우 선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올해 제가 8월에 저기 텍사스 프로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다가요. 좀 예상치 못하게 좀 허리를 다쳐가지고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좀 대회를 못 나가게 됐습니다. 뭐 허리는 좀 다행히 좀 좋아져가지고 요 어, 계속 똑같이 운동 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체중도 지금 좀올라오는 상태라서 조금 이제 내년까지 잘 조금 더 사이즈 증량을 한다면 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6월에 문서진 프로 제가 못 나가서요, 어, 굉장히 아쉽고요. 그래가지고 내년에 꼭 문서진 대회를 제가 꼭 참가를 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 뭐 이제 대회 일정이 나온다면. 어, 일정 보고 제가 해외 무대를 또 같이 이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. 네. 아, 부담감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. 그래가지고 그 부담감이 저한테 그냥 좀 그런 압박감일 수도 있지만 어, 굉장히 좀 어떻게 운동하는데 좀 저한테는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요. 좀더 이제 뭐 열심히 하는 뭐 그런 동기부여로 저한테는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활을 목적으로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다가 이제 사실 야구보다 이 웨이트 트레이닝 더 좋아서 제가 이제 이 운동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. 근데 이제 지금처럼 제가 막 이렇게 보디빌더가 되고 막 이렇게까지는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. 왜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보디빌더들을 보면 몸이 너무 크고 이래가지고 저랑은 좀 어떤, 이렇게 되게 멀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저렇게까지 할수있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, 이렇게 이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,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선수가 된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뭐술 마셔본 적이 없고요. 술 마셔본 적이 없고, 제가 막 늦게까지 논 적도 없고, 보통 그런 일상 생활적인 부분에서 되게 좀 어, 일관되게 되게, 그렇게 했던 게좀 남들과는 차별되는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. 운동 전에는 부스터랑, 그리고 뭐 BCAA 제품, 그리고 아르기닌, 요렇게 섭취를 하고, 그리고 운동 중간에는, 어, 제 기분에 따라서 그 BCAA 제품을 이렇게 물에 섞어서 먹을 때도 있고, 아니면 그냥 물만 마실 때도 있고, 그리고 저는 운동 후에 또 BCAA랑 그리고 저는 카보랑 프로틴을 같이 먹어요. 거기다가 이제 크레아틴 하고 그 비타민 C 하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어 사실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할까 싶은데 시즌 때는 배고파서 힘들고 <웃음> 제가 예전에는 되게 20대 초반 중반일 때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한 30대가 <웃음> 되고다니까 좀. 많이 먹는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체중 올리려면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 제가 20대 때는 제가 계획한 어떤 식사양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었다면 아 지금은 좀 굉장히 부대끼는 좀 요즘 그런거 말고는 크게 힘든거 없는것 같습니다 아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생생했으면 좋겠는데 10년 뒤에는 좀 그래도 프로쇼에서 좀 이름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네, 그게 목표, 목표인 목표것 같습니다. 네. 아 먼저 올해 제가 좀 부상으로 대회를 못 뛰어서 아, 아쉬워해주시는 팬들도 많이 계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서 저도 굉장히 아쉽고 이제 그 아쉬운 만큼 제가 좀더 준비를 더좀잘 해서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좀, 데뷔전을 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